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금명세서 교부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근로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교부 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 접속이 어려운 현장직 근로자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 명세서를 올리고 열람 시간을 제한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임금 명세서 교부 방식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문서에 의한 임금 명세서 교부 여부 판단을 살펴보면 사내 전산망에 임금 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임금 명세서가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등 메신저로 임금 명세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송된 때를 임금 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송 처리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명세서 교부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